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대해서 외부 프로그램에서 만든 파일을 가져오는 이 임포트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종류의 파일 유형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PDF죠. 우리가 이제 설계자와 제조업체, 고객, 기타 관계자들 사이에 설계 정보를서 교환할 때 사용하는 공통 파일 형식인 이 PDF 파일, 포터블 다큐먼트 포맷의 약자입니다. 자, 이 PDF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dgm 파일입니다. 이 마이크로 스테이션에서 만든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dgm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fbx 파일 있죠? 3D Max입니다. 3D Max에서 만든 파일을 .fbx 파일로 저장하고 그거를 어, 어떻게 대해서 임포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가족이라는 명령을 실행하시면 대화 상자가 뜨고 그게 보시면 여러 종류의 파일 유형을 어, 여러분이 임포트할 수가 있습니다. 3D Studio 파일인 s t s 파일을 sds 파일도 있고요그 다음에 asics y s a t 파일 있죠 그 다음에 CATIA, 뭐 자동차라든지 항공기 설계할때서는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거기서 만든 모델 파일이라든지 단품 cap.art 파일 c a p p r o d u c t a r 은 단품과 assembly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중립 파일이 있죠 igs 파일이라든지 step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inventor 에서 만든 파일도 가져올 수 있고 parasolid proe 라이노, 솔리드웍스, 그렇죠? 또는 뭐, nx라는 유명한 프레임 있죠? 이런 3D 프로그램에서 만든 파일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가져와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pdf 파일입니다. 이 pdf 파일이에요. 명령어는 pdf import입니다. 지정된 pdf 파일에서 형상 정보, 채우기 정보, 레스트 이미지, 특히 true type f o 있죠? ttf 폰트, 윈도우즈의 기본 폰트 있죠? 그문자 객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dgm 파일 가져오기랑선이 마이크로 스테이션 dgm 파일을 가져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그리고 fbx 임포트란 명령을 통해서 그렇죠? 3d max에서 만든 파일을 fbx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하고 이 오토데스크에서 오토데스크에 어떻게 돼있죠 오토 오토 캐드 캐드에서 이 파일을 풀러다가 여러분이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d max 에서 만들어 놓은 3d 객체뿐만 아니라 뭐 라이트 카메라 재료가 있는 3 d 객체를 어, 임포트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살펴보자는 것은 이 pdf 가져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 버전부터 새로 생겼는데 2018 버전에 와서 좀더 기능이 향상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이 pdf 라은 약자입니다 포터블 다큐먼트 포맷입니다. pdf 파일은 원래 이제 어도비사 포토샵 만드는 회사있죠 어도비사의 에크로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pdf 파일을 생성했는데 생성했죠. 자 근데 이제 음,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3D 프로그램들 있죠. 이 pdf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왜냐면 다른 컴퓨터에는 그 해당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 내 컴퓨터에는 AutoCAD라는 프레임이 깔려있어가지고 음, 설계 데이터를 쉽게 열어볼 수 있는데 다른 컴퓨터에는 그게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AutoCAD 안 깔려있는 상황에서도 어, 설계 데이터를 열어보고 싶으면 뭔가 다른 파일로 변환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변환시키는 유형이 바로 p d f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pdf 같은 경우는 에코로 d 리드라고 하는 뷰어 프로그램만 있으면 누구나 다 열어볼 수 있는 파일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쓰던 리눅스를 쓰던 컴퓨터 기종에 상관없이 노트북이든뭐데스크탑이든 기종에 상관없이 이 pdf 파일은 거의 뭐 공통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다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df 파일은요 설계자와 제조업체 고객 기타 관계자들 사이에 설계 정보를 서로 교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통 파일 형식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떻게 드도이 PDF 파일을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엑스포트 내보내기 기능도 있습니다. 자 오토캐드 2017 버전에 왔어요. PDF 파일의 데이터를 2D 영상, 트로타이 t y p e o n t 이미지로 오토캐드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8 버전에 와서 그 기능이 좀더 향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습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가져올 PDF 파일을 선택하면 미리 보기 이미지를 통해서 파일 내용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축적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도면 파일이 도면 PDF 파일이 오토데스크의 SHX 글꼴을 사용하고 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임포트하면 그 글꼴을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서클이란지 라인이란지 폴리라인 같은 여러 가지 어떤 그렇죠? 객체로 인식이 됐는데 2018 버전에 와서 이 SHX 문자인식 도구를 사용하면 문자 객체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mtext 객체로 변환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2018 버전에 와서 좀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습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실습 그 파일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3개의 파일을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하나는요, 샘플 TTF 랑선 어, 샘플 파일인데, 그러니까 True Type 폰트를 쓴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s h x 글꼴을 쓴 거고요. 요것도 s h x 글꼴을 썼습니다. 차이점은 요거는 한글이 들어있고요, 요거는 영문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그렇 s h x 글꼴 중에서 아시아계 열글꼴 있죠. 큰걸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자 인식도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공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이 샘플 TTF 있죠?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열릴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글꼴들이 쭉 있죠? 이런 영문글꼴도 있고 한글글꼴도 있습니다. 요거같은 경우는 제가 솔리드웍스 어,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도면 작성을 했고 어, 이런 글꼴들을다 true type 폰트인 보다나글꼴을 썼습니다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보다나글꼴을 써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자 이거를 한번 어떻게 대해서 임포트 해 보겠습니다 자새로 도면 하나 여시고요줌올 하겠습니다 어, 삽입해 보면 여기 가져이가 있습니다 PDF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고, DGN, FBX 또 가족이 누르면 밑에 보시면 파일 유형 있죠. 상당히 많은 유형의 파일 유형을 음, 여러분이 지정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import <웃음> 죄송합니다. 자, PDF를 가져오겠습니다. 실습 파일을 보시면 요거 있죠. 가져오죠. 열기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릴 겁니다. 현재 가져올 파일이 샘플 t t f pdf 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찾아보기 누르셔가지고, 다른 파일을 지정해서 가져오실 수도 있겠죠. 자, 저는 이 ttf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현재 이 pdf 파일에는 문서가, 어, 설계 도면 문서가 몇개 있다는 얘기죠? 한장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만 여러 장이 들어있다라고 그면두 번째 아이콘을 누르셔가지고, 여러 장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한 장씩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여러 장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장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열장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나는 2번하고 4번만 골라서 가져올 수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한 번에 한 장씩만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페이지 크기 보이시죠? 축척이 요 pdf 파일은 지금 25.4대1로 축척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축소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가져오면서 뭐할수 있습니까? 확대해서 가져올 수도 있겠죠. 자, 파워포인트로 문제 한번 보죠. 가져올 pdf 파일을 선택하면 미리 보기 이미지를 통해서 파일 내용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져오면서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여기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저는 25.4배 키워서 가져오겠습니다. 어 화면상의 삽입점 지정을 체크하시면 확인을 하면 내가 이미지점에 이 pdf 파일을 가져올 수 있고요. 체크하자면 요점 있죠 요점. 요 여기요. 요점이 0 제로제로 지점에 맞춰서 가져오는 겁니다. 동 이제 제로제로 지점에 맞춰서 가져오겠죠. 자, 이 PDF 파일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올 것인지를 지정하실 수 있다. 아, 참 여기 회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미 각도 뭐 45도라고 싶다. 그럼 45도 이렇게 지정하면 이 도면이 회전돼서 가져오는 겁니다. 저는 0도로 해 놓겠습니다. 자, 이 파일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올 것인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벡터 형상이랑 선, 선 같은 거 있죠? 선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외형 정보, 형상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겠 솔리드 채우기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트로타이폰트 당이 뭐이 글고 이, 이 문서 안에는 트로타이폰트가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내포된 트로타이폰자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스트 이미지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림 파일 같은 거 있죠? 자, 그리고요. 어, 이,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떻게 돼서 생산한 PDF 파일이다 그러면 이 문서를 만들 때 어떻게 돼서 당연히 레이어 작업을 해놓고 이 문서를 만들었겠죠 그러면 얘 안에도 레이어 정보를 포,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포하고 있는 포함된 레이어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PDF 도면청 사용에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레이어 정보를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고요 객체 도면청 사용이랑은 딱세 가지 형상, 문자, 솔리드 채우기 이세 가지 레이어로 각각 분리돼서 가져오는 겁니다 현재 도면청을 하면 0번 레이어 현재가 영멀레이어죠. 영멀레이어로 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기본값선 PDF 도면층 사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블록 정보로 블록으로 가져올 것인지, 뭐 선호 세그먼트 결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몇번 해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될 겁니다. 자, 저는요, 자, 지금 현재 음, 1페이지 중에서 뭐 1페이지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축소돼 있으니까 축척돼 있으니까 저는 배척 좀 키우겠습니다. 25.4대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기본 값으로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누르죠. 그러면, 쭉 변환되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레이어 분들 살펴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문자 들어있는 레이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솔리더 채우기, 이미지 정보, PDF 형상 정보,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이미지는 꺼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이글꼴들 있죠? 걸골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석에 보면, 눌러보죠. 어떻습니까? PDF를 생성할 때 사용했던 트루타입 폰트들이 이렇게 다 가져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거다나 글꼴, TTF, TT가 뭐 트루타입 폰트입니다. 그렇죠 어, 타오마 글꼴도 있고요, 센츄리 코딕도 있고, 뭐 이런 글꼴들이 사용해가지고 글꼴 정보를 다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걸 굳이, 그렇죠 SH 문서 인식 기능을 쓸 필요도 없죠. 왜 이거는 SHX 글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꼴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true type 폰트가 있고요어토캐드에서 제공하는 shx라는 글꼴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런 글꼴을 사용한 경우에만 이 인식 기능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인식 기능이요 자 근데 한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아계 글꼴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 이런 음, 글꼴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잘이 SHX 큰걸걸 그 인식 기능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트로타이폰트로 여러분이 음 도면 작업을 하시고 또 PDF 파일을 가져올 때도 트로타이폰트 걸걸 정보를 가져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떻습니까? 보다는 걸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 없죠. 그렇죠? 그 트루타입 폰트를 쓴 경우라면 가져와서치수 음, 수정할 수도 있고 글꼴도 쉽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mtext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필요 없는 정보를 지울 수도 있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닫고요 새로 하나 그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살짝 수정을 해봤어요 어, 두번째 파일 sample.shx 이 파일을 가져오는데요 가져올 겁니다. 자. 요 파일 가져올 건데, 요거는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제가 일부러 이제 어떻게 대해서 요 파일을 불러다가 걸골 유형을 큰 걸골 사용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인식이 되느냐? 잘 인식이 안 됩니다. 자, 열기하죠? 자, 1대1. 좋습니다. 나머지 값선 그대로 쓰죠. 00 지점에 가져오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어, 가져오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가져온 다음에 이 글꼴을 수정하기 위해서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글씨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어떻죠? 선과 호와, 그렇죠? 폴리라인 이런 걸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음, 도면에서 PDF 파일을 불러올 때 어떻게 든 SH 글꼴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글꼴을 사용해서 정의된 문자는... 어떻게 요서클 라인 폴리 라인 같은 거로 불러와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편집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면 이 문자 인식 기능을 제공하는 을 겁니다 자 먼저요 어, 영문 있죠 영문은 잘 인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카운트 싱크 타입이라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지금 선과 폴리 라인과 뭐 이런 식으로 다이 인식이 되고 있죠 이걸 이제 글꼴을 수정할 수 있게끔 뭔가 저는 변화를 시키고 싶어요. 그렇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인식 설정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누르시고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잠깐만 옆에 치워놓고요 보겠습니다. 자, 비교할 글꼴을 여러분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인계치 값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심플 SHX라는 이 글꼴을 사용해서 이거를 글자로 변환을 시키는데 이 글꼴하고 이 기존에 있는 이 글꼴하고의 그 유사점 있죠? 유사한 정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유사한 정도가 95% 범위 안에 95% 이상이 되면 이 글꼴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 에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했는데두 번째 게로만선을 가지고 이 글꼴과 이 글꼴이 유사한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얘도 안된다 그러면 이 글꼴을 이 글꼴을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왜? 이건 체크 안돼있으니까 체크를 하면 어떻게 돼있습니까 당연히 이 글꼴들도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서로 유사한지를 비교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네, 딱 봐도 어떻습니까? 로만디는 이 글꼴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아예 틀리기 때문에 얘는 비교할 필요도 없으니 까 때문에 체크해제놓는 겁니다 로만시도 마찬가지 겠죠 컴플렉스도 마찬가지고요 로만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유사하죠 얘도 얘도 뭐 각자 있기 때문에 야옹 비교할 필요도 없겠죠 로만스도 괜찮고요 심플렉스도 괜찮습니다 자, 요렇게 근데 생각해보면 어 나는 이 글꼴 말고 다른 글꼴을 더 추가해서 유사한지를 비교하고 싶다 그면 추가 누르셔가지고 여름이 글꼴 잡으시면 되는데 아시아계 우리나라 글꼴 있죠. whgtxd 큰 글꼴 같은 경우에는 열0개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추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죠 한글 언어는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 SH 문자 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현재 이렇게 변환된 글꼴을 변환된 M 텍스트들을 어디다 어, 배치할 거냐 이런 얘기죠. 이 글꼴이 있는 현재 레이어에다가 배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임계 인식 임계치값 있죠? 임계값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 심플렉스가 지고 먼저 이게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했는데 어, 인식률이 95% 이상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꼴을 쓰는 겁니다. 심플 렉스걸꼴로 해서 이 내용이 mtext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가 안 되는 상황이면 두 번째 가지고 비교하는 거고요. 얘도안 되면 세 번째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얘가 지고 비교하겠죠. 얘는 체크해져 돼 있으니까요. 만약에 순서를 바꿀 수도 있겠죠. 나는 로만스는 먼저 비교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위로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가장 일치하는 걸꼴 사용으로 체크되어 있으면 얘가... 되... 안되는 되는 상황이면 얘를 가지고 얘도 안되는 상황이면 얘를 가지고 서로 유사한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문자인식 기능을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도 설정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음, 문자인식 설정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저는 이만큼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엔터 하면 변화이 된 겁니다 한 개의 문자 객체가 작성되었다. 그러니까 한 개의 mtext가 작성되었고요 사용되는 거꾸론 그 로만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택한 영상의 0.000% 문자로 변환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100% 문자로 다 변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인계치 값이 95% 이상일 때만 만, 오케이 사인을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100% 됐으니까, 아 정확하게 이걸, 이, 카운트 싱크 타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로맨스는 예, 글꼴을 사용해서 음, 변화할수 있다는 얘기 되겠죠. 닫기하겠습니다. 그 마음 찍어보면 어떻습니까? Mtext가 된 겁니다.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요. 로맨스는 글꼴을 사용해서 이게 변화이 된 겁니다. 됐죠그 내용을 당연히 변경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스타일에 보면 로맨스라는 스타일이 하나 또 추가된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변화이 잘 됩니다. 잘 되는데. 한글은 변화이 되느냐 변화이 잘 안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문자인식 기능을 쓰겠습니다 자 한글 보통급 자보죠 엔터 먼저 설정에 들어가 볼까요 예. 기본값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엔터 쳐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선택한 형상이 문자로 변환되지 않았습니다 인식인계 값을 충족하, 충족하는 걸 꼴이 없다는 얘기죠 로만 선을 사용해 보니까 약 30% 정도만 인식이 되지 음. 맞죠? 그렇죠? 인기값으로 지정해 놓은 95%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환 자체가 안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은 변환이 안된다 아시아계의 걸골은 변환이 안된다 아시죠 여러분이 도면 작성하실 때는 주석에서 어떻게 합니까 문자 스타일에서 새로 만들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시죠 뭐 로만스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어, 지금 미리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글꼴은 로만슨으로 하시고요. 그렇죠? 요걸 하시고, 큰 글꼴 사용한 다면 한글 같은 경우에는 요 whg, 요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꼴 자체를, 음, 추가할 수가 없었죠. 여기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계 걸꼴은 음, 인식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아시아계 걸꼴 한글 같은 경우에는 프루타입 폰트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t r 타 e 폰 y p 를 쓰세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요 a s u n d e r 0 1 있죠. 요 파일 한번 불러와 보죠. 새로운 크리 시작하시고요. 주몰. 예, 네,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요거 누르죠. 요거는 이제 오토데스크, 오토캐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샘플 파일 중에서 하나입니다. 열기하죠. 자, 축척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예쭉 가져왔어요 자 그럼 보면 이렇게 영어가잘 어, 들어왔죠 그렇지만 실제로 확대한 다음에 여러분이 찍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클 아크 라인 그렇죠 또는 폴리 라인 뭐 이런거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글꼴 인식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음 글꼴로 변화를 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대부분 뭐 로만슨이나 심플 렉스 요정도 만하셔도 텍 x 트까지 할까요? 요 정도만 하셔도 문자 인식 문자로 변화시키는 데는 크게 무리 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문자 인식하겠습니다. 저는 이만큼 다 잡죠. 엔터 하면 쭉 변환이 됐습니다. 자 로만성 글꼴을 사용해서 변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찍어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더블클릭하시면 M 텍스트로 정확히 변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변환이 됐죠? 자, 한 줄씩 변환되는데, 저는 이걸 전체를 하나의 m 텍스트로 이제 변환 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문자 결합입니다. 여러 문자 객체를 하나의, 하나의 여러 줄 문자 객체로 변환한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어, to m 텍스트로 변환시키는 거죠? 찍겠습니다. 설정을 한번 눌러보죠. 단일 여러 줄 문자 객체로 결합하겠다. 문자 정리하는 방식은 그렇죠? 문자를 선택한 순서대로 할거냐 하향식 정렬 할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하향식 정렬이란건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선택 순서랑우선 제가 2줄 찍고 그 다음 세번째 줄 찍고 다섯번째 줄 찍고 그 다음에 두번째 줄 네번째 줄, 네줄 찍으면 문자 선택 순서에 의해서 이게 정렬이 바뀌게 됩니다 위아래 가요 그렇지만 하향식 정렬하면 선택한 순서에 상관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 어 문자로 변환된다 mtext로 변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기본값으로 두고요 객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세 개까지만 먼저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엔터 하면 이렇게 하나의 mtext로 변환된게 보이시죠 자 더블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서 약간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모두 선택하고 왼쪽 정리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띄어쓰기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작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만약에 자 컨트롤 Z 해볼까요 다시 한번 문자 결합을 하는데 선택 문자 선택 순서 하면 얘예 찍고 얘예 찍고 얘예 찍고 뭐얘 예 찍고 얘예 찍었다 그럼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엔터 치는 순간 이게 순서가 바뀌면 바뀝니다 그죠자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줄간 이게 엔터 쳤다는게 어, 인식이 안 되죠. 자 내려보시면 이렇게 3번하고 2번이 바뀌어져 있는 게 확인되시죠? 자 이런 것들은 엠텍스 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약간 편집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되돌리기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요. 자 1번은 1번대로 엔터 하시고요. 또 2번은 2번대로 음, 해주시고 3번은 또 3번 만큼만 또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영어는 인식이 잘 됩니다. 한글이 문제라서 그런 거죠. 아시죠? 자, 요 기능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 파일 가져오는 방법, 그 다음에 문자 인식, 인식 설정을 한 다음에 문자 인식 기능을 사용해서 문자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음, 여러 줄로 된 거를 하나의 M 텍스트로 변환하기 위해서 문자 결합 기능을 사용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어, PDF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어, 이게 만약 어떻게 대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보내기 PDF 파일로 내보내기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한번 이렇게 볼까요? 어, 새로 도미를 하나 열어 보겠습니다. 자, 줌을 하죠. 자, PDF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첫 번째는 TrueType 폰트로 해서요. 저는 25.4 확대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로 지재좀 가져왔죠? 요거를 살짝 끄겠습니다. 이미 정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PDF 파일을 가져오죠. 이번에는 요걸 가져오겠습니다. 열기하죠? 삽입점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다가 살짝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요. 아, 도면 크기가 너무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워 버리고요. 좀 축소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그냥 남아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홈에서요. 레이어에 들어오셔 가지고 내가 필요 없는 정보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은 좀 삭제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삽입해 어요 가져오기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가져오는데 저는 약간 음 자한 0.10배 정도 줄여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요. 이 점에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만약 이거를 어떻게 대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자 배치 1에서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죠. 배치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새로 하나 더 추가해보죠. 배치 3도. 여러분이 특별히 설정을 바꾸지 않았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치 들어오면 이런 모양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나중에 뭐 출력하는 관련돼서는 뒷부분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PDF 파일로 내보내기 해보겠습니다. 내보내기 PDF 파일 하죠. 자, 그러면 저는요. 제 실습 파일에다가 이름은 e 스포트 PDF라고 하겠습니다. 요건 품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음, 기본값으로 두죠. 자, 그다음에 옵션 여러분이 다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도면 청 정보, 하이프링크, 뭐 글꼴 정보 다 포함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스탬프 정보 있죠? 요거 누르셔가지고 어떤 정보를 도면에 추가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 체크하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보내기 요게 중요합니다. 현재 배치랑은 배치 1만 내보내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전체 배치 1, 2, 3다 내보내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자, 완료됐다는 얘기죠. 창을 닫고요. 새로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몰, 한번 다시 한번 가져와 보죠. 여기 엑스포트 된거 있죠? 열기 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1번, 배치 1, 2, 3, 요 3개가 보이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저는 몇 번을 가져오겠다. 2분만 가져오겠다. 이러니. 동시에 두개 이상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한개 이상을 가져올 수 없다는 얘기죠. 한 번에 한개씩 2분만 가져와 보도록 하죠. 00 지점에다가 가져오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쭉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이런 스탬프 정보도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배치 2번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를 가져온 정보들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글씨로 인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자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글씨를 정확히 인식시켜 줘야지만이, 여러분의 편집이 가능합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TrueType 폰트 같은 경우는 정확히 다 인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주석에 보면, 그런 TrueType 폰트 정보들은 이렇게 다 넘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한글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다 그러면, TrueType 폰트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다 그러면, 굳이 뭐 이런 변환 기능이 필요 있나요? 필요 없죠 그렇지만 t r u e t 폰트를 쓴 경우는요 SHX 글꼴을 쓴 경우에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변환시킬 수 있는데 한글 큰글꼴 사용해서 이제 한글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변환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 r 타 e 폰트를 쓰라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